안녕하세요 별랑카페 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표고버섯을 소개하려고 어, 버섯 농 버섯 재배를 크게 하시는 농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어, 하우스들이 바로 그 농장이에요 어, 푸른햇 농산입니다 자 이제 푸른햇 농산 버섯 농장 입구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가 있군네요 아,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 상당히 크네요. 꼬미가. 그쵸? 안에 들어오니까, 어이고 양쪽으로 꼬미가 상당히 큽니다. 저기있고요 아, 여기가 아마 페퍼서 재배하는 모양인데요. 아, 우선 먼저 사장님을 뵙고서 어,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 이시네요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거 영상 좀 담고자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 사장님 예쁘시네요, 미모가. <웃음> <웃음> 그럼 어디 먼저 들어가 볼까요? 어디로 먼저, 아 버섯 자고 네? 있으니까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아 범위가 상당히 넓으네요 아이 네. 버섯이네요 네, 버섯. 11,500병이요? 11, 네. 와 예쁘죠 버섯 네 버섯 응. 근접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와. 이게 뭐 저희들이 이게, 이게 버섯 이름이 뭐예요? 표고버섯인데요 아 표고버섯이군요 네. 네. 상리버섯하고 네. 표고하고 접근처 사서 딱이는게 맛있어요 네. 이잖아요 물만 네. 먹고 자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따서 그냥 드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문제 같은 것도 없고. 어, 제가 네. 아, 평상시에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은 네, 네. 이 표고버섯 재배를 참나무 통나무 아, 참나무 잘라 가지고 이렇게 네. 어, 구멍을 뚫어서 네, 네. 거기에 균을 어, 박아 가지고 이렇게 배양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와 보니까 아니네요. 근데, 아니요, 참나무. 아 참나무는 맞는데 참나무는 맞긴 맞는데 아, 참나무를 네, 네. 이렇 네. 톱밥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거다가 미감 같은 거 넣고 해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 거죠. 네. 반죽을 해서 네. 봉지에 넣갖고 어 네. 만들어서 거기다가 좀 저희들 쪄요. 네. 살균을 해서 설 네. 살균한 다음에 저희들이 거다 균을 넣거든요. 균을 넣어요. 네. 그럼 네. 처음에 이제 <웃음> 이배지 만들 때 요소에 균이 들어가 있군요. 버섯균. 네, 그렇죠. 네. 아 균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 균이 4거사 개월 정도 있다가 네. 그 내항이 되면 저희들이 네. 버섯이 나올 때쯤 되면 뭐 색깔이 딱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갈변 색깔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들이 비닐하우스에다가 입상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 물 주고 음.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한 열흘 안에 버섯들이 다 나요. 아 그렇군요. 이게 네. 이 참나무 통나무라면. 음. 뭐, 한몇 개월, 몇 개월을 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로 하면 이제 기간이 단축되고, 네. 또 버섯도 사, 더 재배도 용이하고, 그렇군요, 이게. 네. 또 아. 수량이 또더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네. 이게, 신기술이네요, 이게. 예, 네, 그렇죠. 지금 아, 참나무는 저는 안 해봐서, 네. 근데 엄청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도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어. 맛이 좋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세종에서 사니까, 네. 세종에서, 그리고 여기 물이, 네. 여기가 청양이 물이 7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제상에서 어, 버섯 먹는 거랑 네. 여기서 먹는 거랑 맛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먹어보니까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네. 확실히 달라요. 달라요. 예. 네. 아, 그렇군요. 아, 어, 근데 이 규모가 지금 이거 버섯 이미 채취 한번 하신 거예요? 네. 하신. 아 지금 3일 동안 채취하고요. 3일 동안 네, 채취하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 한 이게 한 번. 열을 정도 채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그 정도 남은 거예요. 네. 계속 자라요 이게 지금 채취하고 나온 거군요. 네. 채취하고 음. 네. 나 네. 새로 나온 거죠? 네. 이건 이제 그럼 며칠 후에 다시 채취합니까? 아, 매일매일 끊어 놓나요? 아, 매일 따요. 이것도 이런 거 엄청 따고 네. 가더라고요. 네, 네. 뭐사랑이거 한번 네. 따보시겠어요? 손저 우리 구독자님들 네. 보시게. 네. 이거는? 네. 또 따. 아, 괜찮네. 네. 네. 이렇게 따면 이제 이건 네. 이제 네. 건조, 네. 건조 말리나요? 아니요 이거는 저 그냥 이대로 그냥 소비자한테 네. 가드래요. 아그렇습니 아, 말리는 거는 건조하는 네. 거는 굴버섯이라고 네. 해서 네. 네. 예. 바로 안 드시고 뭐 오랫동안 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센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살짝 데쳐서요. 네 어, 그냥 뭐 들기 저는 들기름장이 맛있더라고요. 붉 굵은 소금에 들기름장 찍어 먹어도 네. 문어 숙키 맛나요. 아 아니면 초장을 찍어 먹어도 진짜. 있어요. 아무런 양념 안 하더라도 맛있고요 그리고 피클 같은 거 있잖아요. 에스라이가 하면은 비틀 넣고 피클 만드는데요. 네네. 거기에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거든요. 네네.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어. 맛있어요. 아, 이거 표고버섯 한 두세 개 정도만 넣으면은 네네. 진짜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어요. 어허. 그리고 제가 이거 표고버섯 되게 좋은 게 네네. 이게 뭐지? 고혈압, 고지혈증, 네네. 고혈압 그런 분 있잖아요. 네. 저는 밥에도 넣고, 네. 모든 일에 다 넣어요. 진리로 넣었어요. 네. 근데 그게 없어졌대요. 3개월 먹고. 없어졌어요? 네. 어... 혈압이, 나... 고혈압이 180도 정도 됐는데, 네. 130 밑으로 내려갔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이거 먹어서 그런지, 어찌됐건 네. 좋아졌다고 하니까, 네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마다 네. 물론 다르겠지만, 네. 네. 네. 그렇게 먹은 사람이 좋아졌대요. 네네. 어, 그래서 좋았어요. 그쪽에 좀 네. 들어오다 보니까 네. 네. 네. 거기 저 거기도 버섯 배양실이 있던데 이 배양실이 여러 개입니다 여기 사장 네. 많아요 네. 네. 그렇죠? 어, 또 한물대 한번 가볼까요? 아, 그까요 네. 네. 네. 와, 상당하죠? 어. 저 저도 이 참나무에 재배하는 버섯은 봐서도 이렇게 배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 한분 처음 봤습니다. 4 좋습니다. 그죠? 렇 범주머니. 이게 아래층에도 있고, 이 2층도 돼있어요. 3단으로 돼있네요. 이게 3단. 여기 1단, 2단, 여 3단. 이렇게. 그죠? 여기 아, 좀다 같이 돼있네 이게, 사장님, 이게, 이게 배지죠? 이게? 아, 이건 배지예요. 아, 이게 배지. 이게 배지랍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참, 참, 참 통나무에다가 하는 버섯 재배하고는 달리죠? 이게 배지, 이게 다릅니다. 버섯은 나온 가 이거? 네, 여기, 버, 여기 벌써 버섯 나오고 있네요. 그죠? 와, 여기는 또 이거 뭐, 아, 물을, 어, 어. 물을 공급하는 건가요? 네. 아. 그동안에 배지, 네. 이렇게 버섯을 다 따고 한 네. 20일 정도 얘네들이 쉬었어요. 네. 두셨어요. 네. 다버섯 네. 나올 수 있게, 네. 응, 다시 버섯이 나올 수 있게, 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뒤집기 작업하기 전에, 네. 아, 그럼 여기, 여기서 지금 이제 또 버섯이 또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번더 뒤집고, 계속 한 이틀 정도를 계속 주거든요. 네. 그리고 네, 뜨고 나서 한번더 뒤집고 그러면 바로 버섯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열흘 안에 나와 저렇게. 그, 아까처럼? 네. 네. 아, 어, 그, 뒤집, 뒤집는 이유는 뭐죠? 네? 뒤집, 왜, 왜 뒤집어주는 거죠? 물이. 한 20일 정도 세칸다 끝나고 수면 기간이 있었어요? 휴면 기간이. 아,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용한 쪽에 있다가 다시 충격을 주면은 버섯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충격을 주는 효과도 있고, 네네. 또 물을 공급해 주는 효과도 있고, 네네. 두 가지. 네, 여러 가지. 아, 그렇군요. 있어요. 그럼 네. 이게 이제 한 20일 뒤면 또 버섯이 나오는 거냐? 이거 이제 바로 뒤집으면 열흘 안에 나와요. 열흘 안에? 아, 네아 아, 그렇군요. 어 네, 네. 아, 여기도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네, 네. 상당히 넓어요. 내려도 네, 그렇죠. 엄청 시원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렇겠네요. 아 여기 말고 또 다른 농또 어, 한번 가볼까요? 네네 네. 네. 네. 네. 네. 아 어, 네. 여기 네. 네 여기는 이제 버섯들 네. 최근에 다 따고 따고 아, 네다 따고 지금 네 쉬는 기간 아 쉬는 기간이군요. 아, 이건 얼마나 쉬죠? 이건 한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이게 쉬는 기간. 20일 정도. 네. 네. 음, 아침 점심 저녁 그러니까 네. 물만 주는 거예요. 네네. 유지만 네. 음, 시켰다가. 네 지금 3일째 따신다고 그러셨는데 네. 이거 다딴 거군요, 네, 이거. 이거 여기다딴 거예요. 네 그렇군요. 어 가까이 좀 가볼까요? 따는. 여긴 버섯을 다 따고. 그래도 네, 가끔씩 버섯들이 나와요. 아 그렇군요. 다 땄어도 네. 네. 네 이제 쉬는 이렇게, 기간에 따는군요. 어디야? 저네들또 늦게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아 네, 또 나오는구나. 네. 네. 어, 이제 또 나오는군요 아어제 이게 참나무, 통나무라는 것보다 훨씬 어, 범위 이, 장소도 어, 좁은 협소한 장소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이거는요 어. 그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여름에는 시원해야 돼, 저네들이 네 네, 네, 네. 더우면은 쌍이 네. 안 나요 네, 네. 겨울에는 좀 따뜻해야되고 온도가 딱 맞아야 음. 스토공고가 맞아야 온도가 좋더라구요 네 3일 동안 버섯을 따셨다고 해, 하셨는데 아까 네, 네, 네. 그딴거 혹시 보관한 것좀볼수 있습니까 네네 네, 네. 네. 음. 버섯 채취한 것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버섯 창고군요 네, 네. 보관하는 한번 주시겠어요 네 1화당 네. 1팽 네. 네. 와 이런 다네 여기 보물 찾고 보물 찾고네요. 우리가 이상하네요. 이게 3일 동안 따신 거군요. 이게 네, 네.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참나무에다 직접 재배한 거보다 맛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아,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지금 가자고 드시는 분들. 아, 홀당 가할 거예요. 네.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네. 살짝 넣어서 그냥 네. 먹어 드시고요 집에 어, 해서 네. 양념 간장해서 네.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네 검은콩하고 콩 같은 거좀 넣고 저는 요리도 좋아하니까 네. 잘해 네. 먹어서 그러나 <웃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가 나왔습니다 가격인데요 어, 여기서 사장님 지금 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어, 가격은 시중값지 네. 시, 네. 네만 원, 시중에서는 만트처럼만마처럼 천천히 안 주는 가 있잖아요. 만마처럼 만사천 원이라고 해요. 저는 그냥 예쁜 걸로 만사천 원입니 네, 네. 어, 그런데, 우리 유튜브, 유튜브를,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한테는 그냥 만 원씩 주시겠다는 거죠? 네. 와 대박이다. 만, 만 원씩이요? 네. 네. 아, 보세요. 1kg, 1kg에 만 원씩. 네.